테나 알람불 있잖아요. 맞네요. 아, 나 알람 불있잖 아, 아, 요네요 <웃음> 아, 기요 아, 도 그거 있어. 어비 아, 네 에이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개렇게 okay, 업어집이긴... <목소리> <웃음> 아, 그래, 이 페이드 제트기니 일단... 아이폰도 있네. 아이폰, 탑. 페이드 탑... 아이폰 내려갔다. 박스 옆에... 고등이 죽어요. 아, 케이트도 와줘요안 돼, 안 돼, 안 돼. 어씨, 맛있는데 같이 싸 진짜.. 빨리 땄네. 잠깐만... 아, 저거 미치겠 으인안들고씨발나이스 <웃음> <웃음> <덮고> <웃음> <웃음> 哎呦去吧 n 啊 啊! 啊。 나이스. 이거 이거 상대 핵 맞는 듯. 이거 어, 상대 행이다. 다시. 나 맞지 땅.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다시. 다시 올라오세요. 레이 별로 좋아하지 또할게 없어. 아. 머리 맞아 가지고 이여쭐라 어. 어. 저쪽에 있어. 는또있어또 있어. 빼서 어서어 있어. 아. <웃음> 아이고야, 우리 레이스. 오, 임바삼시코. 아, 왜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왜죽 뭐이기게 어, 좀? 시티링 아링크라링크 시티 시링크. 어, 아, 잠깐만 뒤메인 아, 우리 피닉스 너무 돌리는데? 메이안피나했다 우리 피닉스. 응. 오우, 이거비어 이다. 이다 눈깔 깨피수 있다 저뒤안 잡을게 안이왜 필요해 으이왜 필요해 다잡아면안 죽으면 아, <목소리가> <다>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가면안죽면안숨면있어 숨어있어 숨어 안 죽으면 안죽안 죽으면 오맨메인 a i n o n g a l o s o r t h e b i c e g a r e e 메인카나인 것 같아. 그래 어, 알았어. 어제 시고 날 쏘네요. 어쩔 수없지뭐 초록색 민머리 못 참기네. <웃음> 잠깐 오메개피 오메개피 오메개피. 난잘 쏜다. 씨발년이 가치고 있어. 오메개피야? 밀어버릴래? 밀자. 이거. 있다. 빔만 까줄게. 사이퍼라서... 이거 오, 40주... 40주... 40주... 아니, 아니, 아니... 충분한지0시고 시발놈들. 시발. 이게 맞고 싶어요... 린 주식... 우스 30... 아나 우리 팀 아, 진짜 아나 반속 오. 오. 이걸 내가 이아아 에이 에이 에이 가 봐도 아씨 아이고, 베이스 도 뭐, 먹었다. 뭐. 뭐, 아저 이씨 미드 레이저 뛰었다 야, 너 거기서 뭐해? 거기 있 네이스. 미클. 와씨. 22. 아 나이스. 나나아 나이스. 피아노. 어. 히트 려이 아. 어. 음. 네. 어, 오! 방금 거는 미쳤네요 인정. 페이스가 못먹세 점입니다. 페이스 어 씨발. 어 씨발.